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을 담는 그릇 건축물 위에서 바라본 상암하늘공원의 전경을 보여드립니다. 목요일에 업로드된 상암하늘공원 360도 영상에서 하늘을 담는 그릇 건축물 내부에 입장하지 못하고 촬영을 종료했었는데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 촬영을 마친 후 하늘을 담는 그릇 건축물로 이동해서 아이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하늘을 담는 그릇 건축물은 서울 디자인재단에서 주관하는 2009 서울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에서 이목상 설치미술관님의 감독하에 제작된 건축물입니다. 높이 4.6m, 지름 13.5m 크기를 자랑하며 건축물의 주요 재료는 철골, 하드우드, 등나무입니다. 앞으로도 1분 내외 쇼츠 영상을 종종 제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